내가 몇년전 원룸촌에 살때 있었던 얘기야. 내가 살던 곳은 일반 주택가가 아니라 원룸과 상가로만 이어진 동네였어. 내가 그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월세가 저렴한 집을 구했거든. 그 동네는 좀 외진 지역이라서 밤만 되면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상가의 불도 다 꺼지기 때문에 어둡고 위험하고 치한 상태도 좋지 않았어. 어느 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차를 주차하려고 집 근처를 도는데 그날따라 집 근처에 주차를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골목길이다 보니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랑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 그래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어떤 모자 쓴 남자가 내 바로 뒤에서 혼자 그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어. 그걸 본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밤이고 어둡지만 가로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그런 짓을 너무 무섭기도 했고 이런 제정신 아닌 놈을 상대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내가 사는 건물까지 뛰어들어갔고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는 다행히 나를 따라오지 않았어. 무사히 집으로 들어오고 문이 잠기고 나서야 안심이 되더라. 다리에 힘도 막 풀리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서 그놈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구청에 우리 동네 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도 더 설치해 달라고 얼마 전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민원도 넣어볼 생각이었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 일단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는 거야 방금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설마 그 남자가 내 번호를 아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혹시라도 방금 그 남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불안함에 내 가슴은 다시 콩쾅대기 시작했어. 전화를 안 받는 게 좋겠지만 난 그때는 전화를 받아서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수학이 너머의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 너 되게 잘 뛰더라? 너네 집 구석 빌라 210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까? 아님 네가 나올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남자가 내 핸드폰 번호부터 집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바로 끊고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경찰이 와서 말해주길. 그 남자, 내가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범죄자래. 그리고 그 남자가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남자는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목표였고 차 앞에 다들 휴대폰 번호를 걸어놓잖아. 그걸 보고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며칠 동안 내 생활 패턴부터 몇 시에 퇴근하는지 집까지 알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경찰에게 말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100m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살것 같아요. 전화도 계속 올 거고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더니 경찰은 그 남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 이외에 접근 금지는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못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서 경찰관에게 말했지. 아니, 보통 스토킹이라는 게 점점 더 무섭고 대담해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국 내가 그 놈한테 폭행이든 뭐든 당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라고 말하니까. 경찰부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피해가 없으면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다시 접근해오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자기들도 순찰을 자주 돌겠다라면서 그냥 갔어. 난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그 지역에서는 못 살겠어서 바로 이사를 했지. 이사 간 곳은 주차장이 1층에 붙어있고 인터폰이 있는대로 갔어. 최근에는 다행히 스토킹 처벌이 강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난 밤에 길을 다닐 때 불안한 마음에 뒤쪽을 자주 쳐다보곤 해.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부디 범죄에 노출되지 않길 바래.